2011년식 투싼 IS 차량입니다. 계기판에 키로수, 이 키로수가 적혀 있는데 지금 85,000. 연비를 보시게 되면 11.5km입니다. 지금 당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연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고속도로를 이제 80에서 110km까지 이렇게 요 구간으로 이제 운전을 하신다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한 13km, 14km 이 정도밖에 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비가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스톨 데이터입니다. 스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한 박자 쉬었다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 상승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압력 같은 경우는 최대 압력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센서 데이터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젝터 분사량 또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안막해도 이제 지금 연식이랑 이제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인젝터 분사량은 확실하게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DPF 압력이나 차압을 보시게 되면 음 공전시 상태에서도 압력값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DPF의 막힘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압 센서의 그 막힘을 보기 위해서 한 3500으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3500rpm 에서의 DTF 암그 데이터입니다. 네, 차압력 값은 뭐 최고치 123 그리고 차압센서의 전압은 1,510m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DPF가 상당히 이제 막히 막혀 있는 상태고 지금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DPF를 먼저 퇴거를 해서 DPF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DPF라는 이제 부품입니다. DPF 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단을 보시게 되면은 무관상으로 뭐 갈라짐이라든가 터짐이라든가 녹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백화현상도 없고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루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가루들 같은 경우는 DPF 내부가 이제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엘시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튀어나온 거로 이제 보입니다. DPF의 그 막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압 센서입니다. 차압 센서에는 호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DPF 앞에, 하나는 DPF 뒤에 그렇게 해서 그 앞과 뒤에 압력 편차를 봐서 컴퓨터에 신호를 주면서 DPF의 막힘을 이 센서가 감지를 했습니다 차압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힘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지 이제 DPF의 그 애쉬의 쌓인 정도는 얘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압력으로만 표시를 해주고, 에쉬에 따라서 뭐 연료 분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 차압 센서가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젝터 클램프 볼트가 1번 볼트 쪽에서 지금 쩔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착이 돼서 그 이제 나사산이 살짝 이제 먹으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인젝터 볼트는 지금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3개는 지금 잘 풀리는 상태입니다. 1번 볼트는 어떻게 해서 이제 부러지지 않고 잘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음, 열에 의해서 이제 공구도 망가지고 보시면은 볼트 나사산이 끄트머리 음, 쪽에 보면 이제 나사산이 음, 물리면서 예, 볼트가 빠졌습니다 요거는 안에 나사산을 봐서 어, 탭을 다시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일번 인젝터 부분입니다. 인젝터 부분을 보게 되면 은 각종 먼지와 뭐 흙들 이런 뭐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볼건데요. 이런 인젝터 부위에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식이 일어납니다.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식으로 인해서 인젝터 볼트가 이제 부식이라는 것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에 그런 이제 부식물들이 이제 끼기 때문에 이제 고착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청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먼지가 가급적 없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8만 키로인데도 불구하고 연식은 좀 오래됐죠. 2011년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인젝터를 한번 뽑았다 그러면 이런 증상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인젝트 같은 경우는 한 6만 정도 됐을 때한 번씩 그 동아셔를 교환을 해주는 게 이런 고착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내부를 보게 되면 은뭐 페인트 칠한 것처럼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에서 인터쿨러 쪽으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내부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것은 터보에서 엔진 오일이 이제 흘러나와서 그렇습니다. 터보의 윤활을 위해서 엔진 오일이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 오일이 이제 순환되면서 엔진 속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터보로 해서 인터쿨러로 해서 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새카매지게 되는 겁니다. 유중기만 이제 블로바이 가스라 그러죠. 에, 엔진 오일에서 발생된 유증기. 그런 이제 가스가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증기를 이제 넘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내부에 오일이 묻어있을지언정 파이프 겉에 보이는 이런 색깔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부가 까맣다는 거는 터보가 안 좋다고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터보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터보를 이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인터쿨러를 좀 거쳐서 흡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흡기에서 연소실로에서 다시 결국에는 이제 DPF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PF의 그 막힘이 가속화되고 쌓이는 양이 빨라지기 때문에 DPF의 그 재생 주기가 이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먹으면서 당연히 이제 터브에서 오일이 소모가 되게 되면 엔진 오일은 게이지를 찍었을 때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DPF의 그 재생 과정 중에서 연료 분사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연료 자체가 엔진 오일이랑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찍어보더라도 엔진 오일이 이제 줄어드는 양은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뭐한 10만 정도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파이프도 한번 열어 봐서 상태를 봐서 만약에 지금처럼 새카맣게 돼 있다 그면은 터보까지 의심을 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흡기 매니폴드에 붙는 휘발류 차량으로 치면 이제 쓰러틀 바디입니다. 디젤에서는 에어 컨트롤 밸브.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가는 흡기 양을 이제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DPF 재생실라든가 요럴 때좀 필요한 부품이고요. 보시면은 오일이 많이 먹다 보니까 카본도 많이 껴 있는 상태입니다. 매니폴드에 입구입니다. 카본이 이제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수월 밸브 쪽을 보게 되면 수월 밸브 또한 카본으로 인해서 많이 쌓여있습니다. 흡입구로 넘어오는 엔진오일 그리고 EGR 쿨러에서 넘어오는 매연들 온도가 또 높았, 높기 때문에 엔진 오일과 그 배기가스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카본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헤드포트에도 카본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카본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정밀검사를 보게 되면 분사량이 적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압검사도 조금 이제 편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사 패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검사, 전체적인 검사에서도 보면 분사량이 모자람이 있습니다. 홀 가공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구멍 차이가 나는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홀 넓이를 넓인 다음에 드릴로 구멍을 넓히고 탭으로 나사산을 낸 다음에 킥서트를 박습니다. 킥서트를 박고나서 인젝터 볼트를 껴주게 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고착되게 약품을 발라주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트리오 인젝터 분사량이 이제 늘어났고요.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압 패턴도 좋아졌고 분사 패턴도 개선이 됐습니다. 작업 후 센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공전시 데이터고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PF 압력이나 차압 센서가 확실히 개선된게 보입니다. 스톨 데이터에서도 개선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 분사량을 보게 시 되면 분사량과 주분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확실한 그 개선점은 있고요. 연비 또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시운전을 갔다와서 연비가 어느정도 찍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계판으로 봤을때 지금 80에서 9 4사입니다 거리가 여기서 한 왕복 한 20km 정도 될겁니다. 14.6km가 6 1 찍혔는데요. 이거는 이제 더 주행을 해보면 은 연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